다른 추억의 처 서로를 바라보면서 있는 모습으로 씁습니다 아마 이 둘은 뭐 공공자식간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, 러닝이 될 수도 있고, 친구랑 동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가 막 올라오는 모습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음, 원래 더 있는데, 이걸 추려하고 저는 말을 입으로 하기보다는 손으로 더 많이 하는 편이어서 이거를 제 손으로 만지고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글자, 그리고 완벽한 글씨는 음, 작가가 썼을 때 만족했을 때가 완벽한 것 같고, 그리고 또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완벽한 그 글자 같아요. 그것도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걸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지만 중국적인 목표는 이 당시 이 세상은 아름다웠다. 이 사람들은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. 그냥 사랑이 가득했다. 이런 걸 남기는 그런.